안녕하세요 여기서는 일본어 3 아홉 번째 시간에 배웠던 것을 복습하도록 합니다 하이, 자 아, 교과서 음, 교과서는 다음 과로 넘어갑니다 에, 56쪽 56페이지를 보십시い 56페이지 하이. 에, 자 1번 요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만은 음, 근데 여기 앞에 보이는 것은 미다이다 라고 있죠 근데 교재를 잘 보면요 어, 요다 하고 미타이다 하고 어 같이 쓰여져 있습니다. 음, 그렇죠? 어, 요다 라는 거 하고 미타이다 하는 거랑 어, 좀 기능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여기 교재에 나와 있듯이 음, 회화체 음, 그렇죠? 말할 때 말할 때는 어, 미타이다를 어, 조금 많이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수업에서도 음, 마 미다이다 로 대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능은 똑같습니다. 그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네, 자 이거 미다이다 의 뜻인데요. 이거는 그 교재 보면은 비유라든지 추측 이라든지 그런게 있는데 뭐 한국말로 해석하려면 뭐뭐 같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만은, 음, 자, 어떨 때 쓰는지 예를 보면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음, 자, 수업 시간에 이런 거 좀, 음, 자, 이런 거, 어, 아침에 일어나니까 일어나다 보니까 젖어 있어, 음, 어, 땅이 젖어 있으니까 추축하죠 아, 음, 아, 밤에 비가 온것같다 음, 비가 오다가, 어, 음. 암해가 흐르죠. 음, 자 비가 온것 같아요 음잘 모르겠지만 음. 그럼 이럴 때미た이데스 쓰면 되는데 비가 온것 같아요 음, 자 비가 온 거니까 과거죠 지금 이거 지금 보고 있을 시점에서는 시점에는 비가 오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비가 온것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로, 과거로 바꿔야 돼 과거는 이거죠 다형이죠 음 그러면은 비가 온것 같습니다 는비암메가 흩다 미타이で스 그냥 이렇게 하면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음. 자 2번 음. 자, 이거는 어, 감기에 걸린 것 같다 음.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아, 어, 왠지 춥고 재채기도 음. 나오고 음. 자, 감기에 걸리다가 가세오 음. 히쿠 그럼 이것도 감기에 걸린 것 같다 같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음. 가져요. いたみたいです 응. 추측하는 거죠. 이것도 자신이라 해도 응. 자기 일이라 해도 어 감기 걸린지 아닌지는 음참 응. 모르죠. 그러니까 걸린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はい. 자, 이건 길그그 그 밖에서 그 이런 냄새가 나는 거죠. 카레를 만들고 있는 냄새가 나는 거야. 응. 모르겠지만은 카레를 만들다. 카레 오, 카레, 아, 카레라 하면 돼. 일본어는, 카레, 카레를 つくる. 자, 이거는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응. 그러면, 作ったみたいです 해도 되지만, 은 まあ, 만들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되죠. 카레를を作っているみたいです이 아저씨는 어떻습니까? 응.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죠? 응. 자, 어떻게 될까요? 응. お酒をたくさん飲んだみたいです自分あんまマシゴいじゃないよ顎へマシごじゃないよこれか飲んだみたいですマシタうんおいしいうんそうっちょじゃあ店で並んでるいっちゃないよそれもこの店はいい加減なうん、おいしいの 같습니다。おいしいみたいです。人気がいるのか、そうみたい。よく言えてる人気がある人気があるみたいです 6本うんわあめった辛いじゃあこのカレーはうん辛いみたいです言うことはちょっと辛いのうんいやサラムうんサラムえフジョンをボゴああめんごかったうんよりいった熱があるうんじゃあよりいごかった熱があるみたい 자, 이, 여기서부터 조금 의미가 바뀝니다. 이거는 강아지죠. 이누죠, 이누. 에, 근데 이누가 "냐냐"라고 울어요. 그러면 이 개는 뭐 같습니까? この犬は猫みたい です. 응.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응. 猫 명사 그대로 넣어 주면 됩니다. 猫みたい です. 음. 자, <웃음> この犬は何みたいです か? 응. 그렇죠. 응, 라이온 사자죠. 응, 라이온 미타이데스. 자, 고노이누와 나니 미타이데스가. 그렇죠. 반 미타이데스. 응.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응. 마, 이거는 비유, 어, 그 교재 56쪽에 있는 건 비유. 응. 예, 얘인데, 한국말로 하면은 추측이든 음, 뭐, 비유든 같... 뭐, 가 되니까 뭐 그렇게 구별할 필요는 없고 응. 이렇게 뭐뭐 같다 할 때는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야. 알, 응. 오케이. 자 이런 걸 배웠습니다. 아, 또 수업 시간에는 조금 시간 어, 이런 거 제가 만든 영화를 보면서 아, 제가 만든 영화 아니에요. 어, 자료를 보면서. 그 실질적으로 뭐 일상 대화에서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어 이렇게 살펴봤어요. 근데 여기서는 조금 생략합니다. 음어 파일은 올려놓을 테니까 보고 싶은 사람은 어 보세요. 하이. 자 그리고 하나 또한 거는 어 이거예요. 토카. 음 이거는요. 어 교재 59페이지. 어 59쪽입니다. 토카. 뭐 모모라 든가 이나라고 나와 있어요. 어, 자, 이런 표현 을 쓰면요. 조금 일본어 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납니다. はい. 자, 다, 봐, 예를 들어 음. どんな 果物が好きですか? 이렇게 물 보죠. 응. 어떤 과일을 좋아합니까? 응. 응. 막 이거는 뭐일본어 일에서 나온 그런 건데. 자, 이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인 응. 거죠? 수이카죠? 어. 수이, 링고 とか 스위카とかが好きです. 해석한다면, 은 사과라든지, 스위카라든지, 그런 게 좋아한다. 그런 말이죠. 음. 자, 마, 어, 과일, 혹시 뭐, 마, 과일 나온 김에, 이런 거. 있죠? 음, 음 좀자기 좋아하는 과일 전들는 조금 외웠으면 좋겠어요.どんな果物が好きですか? 아이, 어. 아이 어, 조가, 조가. 예를 들어, 이렇게. 아이. イゴチョアヌザリンゴとリンゴとかバナナとかが好きですブドウとか桃とかが好きですメロンとかイチゴとかが好きです色けますいすじゃあどんな人が好きですかじゃイゴヌトカドスゴ赤なオンみたいですけよみたいいるでろ色ごうん脱えよ 이나연, 전지형, 미타이나, 기레이나 히토가 스키 이나연, 라든가 어, 전지형, 미타이나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같은 응. 어, 예쁜 사람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마, 형용사 아, 나온 김에 몇개 소개하자면 기레다, 가와이, 이렇게 있죠 형용사 복습이지만은 어, 형용사는 두가지 있습니다. 다로 끝나는 거랑 이로 끝나는 거랑 있죠? 근데 이거 명사를 수식할 때 귀여운 사람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대로 가와이 히토 하면 됩니다만은 예쁜 사람 나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는 기레다 히토 하면 안 돼요. 어, 기레 나 히토 이렇게 해야 합니다. じゃあどんな人が好きですかまあユジェソとかノンチョルみたいな面白い人が好きですうんこち人もちょっとあアイユとかスジみたいな可愛い人が好きですうんまあいろんな種類をマルスいんのがはいえじゃあ今日は見みたいだうごよ 토가를 중심으로 어, 배웠습니다. 아이, 자 다음주가 아, 마지막 수, 수업이고요 어, 그 다음에 말하기 시험입니다. 아이,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이, 자 음, 수고하셨습니다.